안녕하세요 노랑검사함입니다아 제가 이런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나 최근에 생각해보면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어, 개봉기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이게 무슨 제품에 대한 개봉기 인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이센스 A5 라고 하는 기종을 제가 잠깐 중고를 구입해서 한달 정도 사용을 했다가 아쉬운 부분이 들좀 있어서 업그레이드 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다가 알게 된 제품이 지금 이 제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이센스 A9 이라는 제품입니다 사실 이거 사기 전까지 음 A7, A7CC 등등 몇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구매를 결정한 게 의제품이고요. 아 이게 중국에서 오는 거라 네, 이것도 별도로 네, 달아주네요. 음, A7CC를 구매했던 걸 이제 칼라에서 구매을좀 했었고요. A7흑백 모델은 사실 선택은 없었습니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았고 다만... 화면이 커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너무 크다라고 하는 라들이좀 있어서 아, A7은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 a 9라는 제품을 알게 됐어요 이게 물론 나온 지가 뭐 최근에 새로 나온 제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8월 24일날 오더를 넣었는데 이게 추석 연휴 전날 인천 세관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니구요. 추석 연휴 이틀 전에. 그래서 아, 잘하면 추석 연휴 전에 오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예, 추석 연휴는 지나서 에이.. 연휴 동안 갖고놀기좋았을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이 14일. 9월 1 4일이고요 도착을 했고 이렇게 지금 3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아마도 액정보호지인것 같죠. 네, 액정보호지가 이렇게 이렇게 뭐 가장 흔하게 보는 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건 아마 케이스일 겁니다. 음, 이렇게 생긴 케이스도 하나 들어있네요 깔끔한 케이스 색깔이 좀마음에 안들긴 합니다만 네, 그렇고 사실 이거를 구입을 할때음 얘가 검은색하고 녹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가정제품들 기기들 녹색이 되게 괜찮아서 녹색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품절인데 문제는 언제 수급이 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에이, 그냥 검정색 사진 모아서 샀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음.. A9 박스가 이거거든요. 박스 크기도 많이 작아졌고 색깔도 작고 아, 색깔도 달라졌고 그리고 박스 두께도 약간 작긴 하네요. 네, 사이즈가 많이 작네요. A5는 이렇게 생겼는데 A9은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제품이 들어가 있고, 아래는 이렇게 해서, 뭐, 케이블과 핀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음, 상세하게 사용기는 나중에 또 별도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만, 단 간단한 개봉기와 옆에 놓여 있는 이 A5와의 비교기를 잠깐 두 개를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뒷면은 이렇고 앞면은 이렇고 아래면은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 어, 이렇게 USB-C 타입이고요 네 이렇습니다 아, 케이스를 씌우고 볼까요? 보통 케이스를 씌우고 쓰게 될 테니 케이스를 씌워놓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 A5하고 비교를 하니까 약간 사이즈가 크긴 하네요 살짝 크고 폭은 또 약간 크군요 네. 딱 이정도 크기 데 크기 차이는 그렇게 뭐큰것 같지는 않고요 음, 뒷면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카메라 렌즈 부위가 조금 커졌나요 렌즈가 커진 것 같지는 않고 음, 렌즈 부위가 커졌네요 그리고 LED가 있는 것도 똑같고 음, 그리고 어, 디자인만 놓고 보자면 큰 차이 남는 것 같아요. 위에 카메라 홀 그리고 스피커홀 있고 고 껴서 보자면 음 이런 차이가 좀 있네요. 얘는 A5는 어, 옆면이 라운드고요 얘는 예, 각이 져있네요. 각 져있고 그리고 파워버튼이 훨씬 길어졌아 얘가 파워버튼 아니고 얘가 볼륨버튼이고 밑에는 있 얘가 파워버튼인가 보네요 아 파워버튼이 지문인식이 되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면에 이쪽에 이 잉크 버튼과 똑같고 심도 비슷한 위치에 있고 음 아래쪽을 보니까 a5는 구멍이 이렇게 보시면 이어폰 구멍이 있는 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얘는 USB 5핀, 네, 5핀 케이블 꼽는 거였고 얘는 이제 USB C 타입이고 그리고 얘는 이제 아래쪽에 이어폰 구멍이 있는데 a 9은 상단 부분에 이어폰 구멍이 있네요.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고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뭘꼽아놨냐면그 음, 프리티 텔레콤인가요? 예 네, 거기서 나온 상품 중에. 어, 얼마짜리더라? 한 3,900원인가 하는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음, 통신 상품이 있어서 한 달에 3,900원 4 0 0 0원이치안됐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그거로다가 해서 어, 데이터가 6기가에 한 달에 데이터 6기가 그리고 음성통화 100분 그리고 문자메시지 100건 네, 이렇게 돼 있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샀었고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어, 샀던 이유가 음, 통신 서비스를 가입한 이유가 뭐였냐면 저것 때문이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탭 S8 울트라 그냥 와이파이로만 쓰긴 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가입을 했는데 막상 그그등찍큰걸 들고 다니면서 쓸 일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차라리 얘를 쓰고 그냥 걔는 예, 그 데이터를 그냥 끌어다 쓰면 될것 같아서 예,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통신이 가능한 유심 꼽혀 있는데 걔를 빼서 옮겨서 넣어 보겠습니다. 아 얘는 이 뭐가 있냐면 요거 sd 카드가 들어가는 모델이고요어 제가 아직 확인 안했습니다만 어쨌든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는 이 sd 카드가 들어가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유심만 꼽을 수 있는 그래서 유심이 두 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이고. 네 그러네요. 이렇게 유심슬롯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알기로는 음.. SD카드는 꼽을 수 없고 유심만 두 개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꼽으면 되는건가? 당연히.. 당연히 좀 애매하네.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렇게 되어있는거군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요. 요즘 두개 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한데, 뭐 굳이 그게가 실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꼽아놓고, 다음에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직 충전을 안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하이센스 시리즈가 어, 구글 서비스를 이용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른 거다 접어두고 음그 네이버 키보드 한글 쓸수 있게 해서 네이버 키보드 연결한 거 어, 네이버 키보드 앱을 깐거 하고 그냥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오로라 마켓에서 깔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리디북스니 뭐냐 하 것도 깔아놨는데 얘도 뭐 크게 예,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만 써도 여기다 좀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ES24, 윌라, 알라딘, 교보문고, 릴리 어, 이 정도 예 그리고 리디북스 등등 깔아놨고 네이버도 좀 깔아놨고요. 예이 정도 깔아놓은 상태인데 음.. 자, 이게 켠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잉글리시로 어, 바꾸고 중국은 절대 모르니까 이 상태에서, 체크를 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가는군. 얘도 체크를 해야지 다음. 와이파이 연결, 패스워드는, 연결을 했고요그 다음에, 다음. 음. 아, 하이센서 카운트 스킵 그 다음에 폰 세큐리티 스킵 NKOS 셋업 게 스타트 음, 이거는. 자 일단 켜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아, 앞으로 사실 제가 이제 이 전자책 단말기에 관심이 좀 많았었어서 어 여러 가지 기계를 썼습니다. 지금은 어, 이제 물론 이제 이거 A5를 쓰고 있었고 이제 이거 말고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오닉스 북스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건 지금 쓰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어, 제가 사용하다가 딸아이한테 준게 이제 그 리드북스 페이퍼 프로 예전 거죠. 그것도 있고. 음. 그런데 어 느낌에 음, 사실 이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전자 단말기가 어 태블릿 사용성하고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요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건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편하게 들고 다니기 쉽지 않고 또딱 전자책 읽는 용도로다가 되게 한정돼서 사용할 수 밖에 없잖아요 와이파이 연결해서 쓰고 해봤자 그러다 보니까 음. 별도로다가 들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어,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통화도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제가 굳이 뭐, 이거 해가지고 메인폰으로 쓰진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급할 때 이거 하나만 달랑 들고 나가도 될 테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더 활용하기 좋다라고 스스로 이제, 어, 자기 도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자 일단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게 지금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환불되 있다고 나오는데 왜 서비스가 안 된다고 나오지 이거는 제가 좀더 사용을 해보고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개봉기로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요 얘도 이제 더 이상 상청하기 전에 앞에 액정보지도 호 붙여줘야 되고 어, 충전도 해야되고 할테니까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만지는 느낌이 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뭐 이게 그 콩깍지 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a5보다 조금 더 화면 전환이 빠른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건 제가 좀 네, 좀더 써봐야 할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개봉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염소이었습니다